2019년 9월 22일 스타터 go 공보 방송 넘버1 no. 지금은 또마시대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1층, 일단 패스 저번에 1층에서부터 난리였어 오늘은 그냥 바로 2층 부터 바로소리 바람소리, 바람소리 미쳤어 뭐에요? 살렸어? 빗소리 오지는.. 절대 안 도망가! 어? 홀리지마 진짜 이거 잠깐 홀리지마 부적 태우면 안돼 지금 부적 태우는 순간 나는 죽는 거야 그냥 뭐가? 이 소리야 뭐야, 뭐이 소리야, 뭐야. 사진을 어디다 감췄어? 뭐야, 이거? <목소리> 여러분들, 침대 밑으로 저를 꾹꾹올라고 했어요. 지금 다리에, 지금 다리 엄청 아픕니다, 지금. 아, 온다 온다 온다 잠깐 파도 없잖아 잠깐. 와! 와! 어? 어? 뭐? 뭐야? 어 와! 대박이다! 내열 맛집이구나! 여데는 안전한 지역이 없어 여러분, 들 여러분, 들 3층에 박일도 플러스발러플황러스황러스플러스바러메트플러스다 플러스 있습니다 3층 이분 부적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들 틀리죠? 여기? 어디 있어 지금? 엄청 쎄 졸라 쎄이 부족으로도 안돼 기운이 누구로 떨어지나? 어? 那我 실청자운로드 오해 없게 만들어. 그램더 공격하면 절대 는 거야. 나와. 그만하라겠어. 이. 그만하라겠어. 그만하라. 하지. 바로 바로 바 여러분들 들들 서로 뭔 대화를 하고 있어 지금 나를 어떻게 해? 지금 그 얘기 같은데 나를 어떻게 해? 잠깐만요, 여러분들. 소리 집중, 초집중. 말이 이상하게 해. 음... <shriek> sigh 찾았다 자, 여러분들 얘기해봅시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스 t o p Stop! Please! Wait a minute!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하고 기운이 사뭇 틀립니다 어제는 쫓기듯이 나왔지만 오늘은 저 끝까지 버텼습니다 회꼬이가덜어졌고 장난도 그렇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많이 기운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아마 고모가 준 부적 효과도 어느정도 일조를 했겠죠? 그래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오빠들 구독 어휴.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